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가는 펠릭스예요 오늘은 뭐를 할거냐면은 그, 그 우리가 이 오브젝트에 그 스킨을 입히거나 재질을 입힐 적에 이 메타리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쉐이더가 있거든요 그 프린세펄 BSDF라는 쉐이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디폴트로 떠요 그런 이게 뭐 어 편하게 쓸 수도 있고 뭐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은 그 러프니스라는 그런 칸이 있고요 여기 클리어 코트라는 그런 칸이 있어요 어쩔 때는 제가 이 광택을 낼 적에 러프니스를 움직이고 어쩔 때는 이 클리어 코트라는 걸 움직이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두 개가 뭐가 다른지 그 기능상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예,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러프니스를 설명을 하려면 은이 조명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조명을 하나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네 요렇게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이 러프니스라는 게 없으면은 이 면이 되게 맨질맨질해지겠죠 어떻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아잘안 보이니까 얘를 조금 원형으로 보이게 해 줄게요 커졌죠? 네 거치 맨질맨질예자 러프니스가 완전히 없으면 이렇게 보여요 조명이 있는데도 조명이 안 비치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조명도 밝혔고 자, 여기서 러프니스 움직여 볼게요 러프니스가 이게 거칠기가 커지면은 빛이 난반사가 심해져서 뭐 별로 보이는 게 없고요 러프니스가 작으면은 맨질맨질해져요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코트라는 게 어, 이 클리어 코트가 잘돼 있으면 맨질맨질해서 반사가 잘될 거고요 클리어 코트가 없으면은 뭐 거칠어서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러프니스가 제로라서 이걸 좀 거칠게 하고 이 상태에서 코트를 해 볼게요 코팅을 해 볼게요 이 위에다가 뭔가 투명한 페인트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니스칠이안된 그런 재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러프니스로 조절을 하나 클리어 코트를 조절을 하나 뭐 마찬가지잖아요 음,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냐 이 프린사펄 BSDF라는 그 쉐이더에 보면은 노멀 노드가 있어요 이노멀 노드에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클리어 코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 러프니스만 이용을 해서 이 맨질맨질한 면을 만들어줘도 돼요 하지만은 이 노말노드에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좀 달라지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그 돌멩이들에 대한 제가 텍스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노말맵이 있어요 노말맵을 가지고 올게요 노말맵을 가지고 와서 네 벡터에서 노말맵을 넣고요. 블로그요. 컬러 를 연결해 주고 노마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돌멩이 돌멩이 같은 느낌의 재질이 만들어져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오브젝트의 원래 그 뭐라 그러죠 이 오브젝트의 폴리곤을 보시면은 그 경계면이 보이는 거예요 <웃음> 이 오브젝트 오리지널 오브젝트의 그 폴리곤의 경계면이 보이는 건데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지금 보이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컬러 스페이스가 논 컬러로 되어 있어야만 돼요 자, 논 컬러로 바꿔주시면 이제 정상적인 노멀 어, 맵이 보여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노멀맵이 노멀, 노멀 노드에 가서 붙었어요.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러프니스랑 클리어 코트랑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죠. 자, 러프니스 올릴게요. 뭔가 표면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러프니스를 제로를 하면은요. 뭔가 표면에 기름칠을 한 듯한 그런 느낌 드세요? 그런 느낌 오시나요? 자, 러프니스가, 러프니스가 커졌을 적에는 뭔가 아, 뽀송뽀송한 느낌이고요. 러프니스가 제로가 되면 뭔가 기름칠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클리어 코트를 이제 키워볼게요. 클리어 코트를 키우면 그 맨질맨질한 표면 위에 뭔가 유리 재질 같은 걸더 씌워 놓은 그런 느낌 오시나요? 네. 이 노멀 노드가 연결이 되면은 이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져요. 이런 용 이런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름이 클리어 코트예요. 그러니까 코팅된 것처럼 보여라라는 이제 그런 노드죠. 이제 클리어 코팅돼서 이 코팅된 면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칠기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 러프니스는 이 클리어 코팅된 그 밑에 그그 그 재질, 원래 재질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게 러프니스고요. 클리어 코트는 그 위에 뭔가 가 코팅 된 듯하게 느껴지게 보이는 뭔가 코팅 된 듯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 그게 클리어 코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프린서펄 BSDF 쉐이더를 사용을 하실 적에 최소한 러프니스하고 클리어 코트는 정확하게 이제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나기엔 조금 <웃음> 뭐라 그러죠? 조금 간단하니까 음. 다, 다음 시간에 할까요? 요번에 할까요? 음. 지금 보시면은 틀림없이 이... 이 질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고 밑으로 꺼지고 울퉁불퉁한게 느껴지는데 여기를 보면은 맨질맨질해요 자. 클리어 코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도 여기서는 그 뭐라 그러죠 이 재질의 높낮이가 느껴지질 않아요 난 이런 것도 꼭 진짜처럼 하기, 하고 싶다 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울퉁불퉁한 게 옆에서도 다 보이게 그럴 때는 <웃음> 그럴 때는 여기 보면 디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얘랑 비슷한데 얘를 끌어오, 끌어오고요 여기 노드를 벡터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를 갖다 붙이세요. 얘도 당연히 RGB가 아니라 논 컬러여야 되겠죠. 컬러를 화이트에다 갖다 놓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갖다 붙여줍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지금 이 매트리얼은 아직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여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매트리얼 프로포티에 가셔 갖고요. 쭉 내리면, 세팅이라고 있거든요. 세팅, 어디 갔죠? 어, 세팅. 이렇게, 세팅이라고 있는 데서,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하고 범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긴 없네요. 왜 그러냐면은, <웃음> 이게 지금 엔진이 EV 엔진이라서 그래요. 이거를, 사이클 엔진으로 일단 바꿔주고요. 네, 사이클 엔진이 돼도 뭐 울퉁불퉁한 거안 보여요. 그 다음에 메테리얼 프로퍼티에서 다시 세팅을 갈게요. 예, 네, 세팅, 세팅이, 세팅에 가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범프 옴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앤드 범프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돼요.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스케일을 0.1로 바꿔줄게요. 네. 어떤가요?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어요. 지구는 녹색입니다. 네, 봤죠? 러프니스가 이렇게 되면은 뽀송뽀송하고 기름칠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예.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활성화되면서 표면 거칠기가 진짜 현실감 있게 사, 살아났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